하나씩 붙이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내 네, 차는 내 관련다. 안녕, 동티뷰. 동티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를 좀 관심있게 살펴보면 한 2% 정도 아쉽고 또 눈에 거슬리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 마무리가 좀덜된 듯한 그런 곳.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이윤생이 보완을 해보려고 해. 첫 번째, 더 힌지 커버. 디자인이 좀 깔끔하지 이게 뭐냐면 자동차 문을 열면 여기 이제 힌지가 보이지 힌지를 고정하고 있는 볼트를 가려주는 커버인 거지 이게 녹도 나고 부식도 되고 오염되는 것을 보호해주는 또 드레스업 되는 효과도 있고 요 부분에다가 살짝 끼워서 덮어주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라고 두 번째 도스트라이커 커버 요거 이제 어디다 붙이냐 동티뷰 여기 이 부분을 이제 도 스트라이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홀딱 벗겨내고 마무리가 좀덜된 듯한 느낌이 들지. 그래서 이 곳을 덮어주는 커버가 있어. 그게 바로 도 스트라이커 커버라고. 우선 이제 작업을 하려면 3M 테이프를 붙이기 전에 커버하고 커버 붙인 곳을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탈지 작업을 좀 하고 하나씩 붙이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역시 커버 하나로 드레스업 되고 마무리가 된 듯한 느낌이 들지. 세번째 도 스크루 커버 여기 조그만데 뒷면에는 이제 3M 테이프로되있고 깔끔하게 이제 카본 패턴의 디자인인데 동튜브 이게 스크루 커버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볼트 커버 이걸 어디다 붙이냐 역시 이제 자동차 문을 열면 여기 세 군데 볼트 머리가 보이지? 여기는 노출이 되어 있다고. 이 부분을 역시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작업하기 전에 탈지 작업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붙이면 끝나는 거야. 이 부분도 녹인하고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붙여놓으면 이제 트레스업되는 효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끝내는 거야. 네 번째 실리콘 안전벨트 커버. 이거야 부드러운 이 실리콘 재질.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안전 벨트를 착용하려고 하면 땡겨 보면 그 잡는 부분이 보통 플라스틱으로 돼 있잖아. 우리가 안전 벨트를 착용했다가 풀어놓을 때또 가끔은 풀어놓더라도 차체 플라스틱 부분이 부딪혀서 탁탁. 소리도 내고 손상도 되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좀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그걸 방지해 주는 거야 동태부 이리 와봐 이걸 아, 어떻게 설치하냐면 이 플라스틱 부분을 이렇게 당기고 이 커버를 씌운 다음에 이 고무줄을 갖다가 뒤로 이렇게 당겨서 놔주면 끝나는 거야 보니까 깔끔하지? 부딪혀도 소리도 안 나고 이렇게 해서 끝이야, 이거 다섯 번째, 케이블 정리 클립 이건 뭐, 자동차 리모델링하고는 조금 좀 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 요렇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작은 건데, 디자인이 상당히 깔끔해. 이게 마그네틱이라, 그러니까 자석 성분이라서, 이렇게 딱 놓으면 이렇게 딱달라붙게돼 있다고. 요즘은 차 안에다가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충전하기 위해서 충전 케이블을 꽂게 되는데, 보통은 보면 한두 개, 또 많게는 한세 개씩 정리가 안 되고 정신없이 여기저기 늘어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늘어져 있으니까, 찬도 지저분하고 정신없고. 그래서, 이런거 하나를 차 안에다가 구비를 해두면 케이블이 정리된 듯한 느낌이 들것 같아. 야, 뭐, 장착도 간단해. 요 뒷면에 이제 테이블을 벗겨내고 내가 붙이고자 하는 선정된 부위에다가 요걸 이제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을, 여기 이제 홈, 홈이 있지. 홈이 있는데다 이제 케이블을 끼워. 끼워서 아까 붙였던 판 위에다가 붙이기만 하면 끝나는 거라고. 아, 그리고 동티뷰 이거. 요것도 색상이 다양하게 한세 가지가 나오더라고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그래서 내가 덩트비 하나 주려고 여기 있게다 샀어. 너 원하는 색상으로 하나 가져가. 이렇게 다섯 가지 아이템으로 리모델링을 한번 해봤어. 이렇게 해서 들어간 비용이 총 비용이 내가 인터넷 구매를 해가지고 28,570원. 아주 적은 비용으로 나름 만족스럽게 됐지. 공트비 세차나 하러 가자 이제. 저는 내고 관리한다. 수고했어요 동투뷰. 아 그리고 잠깐만. 그동안 저 시청 많이 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어설프기도 하고 그런데 어, 여러가지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저한테 힘이 될수 있게끔 이, 윤생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